어? 아니야, 안돼요. 이줄 yani.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다음 스케줄 미스터 트로트가 스튜디오 밖에서 역대급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2 0일 박지현은 자신의 SNS에 깜짝 포토 타임 미스터 트로트 최강 캠이 박지현 최수호가 광화문 광장에 떴다. 3월 20일 12시 나른한 점심시간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나요 라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과의 깜짝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박지현과 최수호는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지현과 최수호는 깜짝 만남 예고에도 현장을 채워준 팬들의 환호에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역대급 팬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사랑의 누나, 조선의 남자 등의 경연곡을 무반주로 선보여 더욱 뜨거운 열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팬들과 포토타임과 함께 사인회를 진행하며 남다른 팬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앞서 탑세븐은 신촌과 등촌동에서도 특별 윙카무대를 꾸며 팬들의 응원과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너무 아, 습니다 뭐 안녕 조이 안녕? 맞요게요안녕하세이 끝났어요 보 10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조금로 마무리할게요 현미 누나! 현미 누나!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요 인형! 인형! 네! 기형로 마무리할게요 찍었어! 찍이 나와주세요! 자 아, 우리 여기야 계속 앞으로 나 오면 안 돼요. 촬영하고 있어요. 감독님 힘드세요. 네, 뒤로 좀 이동할게요. 아빠다, 박지야. 아, 진짜 나이 아니아뭘 두고 계 열심히 했는데 그냥 괜찮아요. 진짜 네. 저희 사 마무리할게. 감사합니다. 너무 하도 너 완전 재능 있으신데. 안 네네네. 네네